해보고 원리,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뭐가 문제인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시간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이제 또뭐 만원, 2만원 또 어떤 뭐 건싼 뭐 거는 뭐 7,000원 막 이런 거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입벌 코골이 방지에 확참 이게 판매가 됐었거든요. 뭐, 뭐 페이스북, 인터넷에 막 광고 엄청 하던데. 이게 원리가 뭐냐면 입을 벌릴수록 턱이 더 떨어지면서 기도를 막으니까 입이 안 벌어지게 턱 잡아준다는 그 원리 그걸로 이제 한 건데 자 이렇게 해서 귀 귀가 어딨어요귀 들어가고 아 귀에다가 거네요 그래서 아 얼굴이 크니까 이거 이게 당기는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약하면 입이 이렇게 잘 벌어지고 세면 입이 안 벌어지는 데 문제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놓으면 아 이건 잘못한 거네요 입이 그냥 쉽게 벌어지죠 어? 이거를 이렇게 머리, 턱이 안 벌어지게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건데 이렇게 그래야 싹 이거 안 벌어져 근데 이거 벌어지는데 벌어지는데 어떻게? 해야지? 더떻겨야떻게이렇게더떻기면 얼굴이 괜게을까게게 앞관절 같은 게괜찮게까요게게 응.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턱관절에 그 제게 문제가 되는 게 자다가 이를 악물고 자거나 이를 막 빡빡 가는 사람들이 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강제게 입을 악물 때문에 턱관절에 제일 문제가 커요. 그래서 이를 악무는 습관을 오히려 만들어 주면, 이를 악무는게 아니 고, 이거는 혀를 가볍게 물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살짝 띄워줘야 이 턱관절에도 충분한 여유 공간이 있어 a n y o y u n 이일어나 되거든요. 그걸 안 해주면은 턱관절에 a n and Topanjore, singer, come 어, 물론 입을 안 벌리면 입을 벌릴때보다는 코골이 감소 효과가 좀 있죠 어, 그렇지만 코골이 근본적인 문제 혀가 넘어가고 코가 막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 정말 해야겠다 나는 진짜 너무 돈이 없다 그래서 수면건강연구소 어, 가면 은좀 너무 힘들다 그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요거하고 요거를 사서 이걸 입에 물고 이렇게 불고 이거 해도 이렇게 o 음 o u go, you go, you 아유. 그래서 이턱 나가는 건 어떻게 하냐 아니 그러니까 적당히 해야죠 이제 턱을 완전히 많이 빼지 말고 적당히 빼야죠 그래서 그렇게... 이거는 한번 해서 실패했다 그러면은 또 뜨겁게 하면 또 약간 또 말랑말랑 해지니까 그때 또 한번 또 하고 뭐한 두번 뭐할수 있어요 모양은 좀 빠지지만 그래도 해볼 수는 있어요 어. 아니면 뭐몇개 사갖고 해 잘될 때까지 하면 되죠. 자본주의. 이게 보험이 되면 얼마나 좋아렇게 아, 근데 보험이 안 돼. 안 된대요. 안 되는 건뭐안 되는 거지자 음, 그리고 하 아, 이게 인터넷에 보면 쿠골리 오늘 네이버에 쿠고리 이렇게 쳐가지고 검색해봤더니. 코그림 방지 제품이 8,000 몇백 개가 올라가 있던데요? 와, 대박! 근데, 아이씨, 속았어요. 그거 조금 전에 그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얘랑 얘랑 똑같은 건데 파는 회사가 달라요. 그리고 설명이 좀 달라요. 포장이 조금 달라요. 제가 봤더니 똑같아요. 에이, 진짜. <웃음> 아, 그건 소장님이 좀 약간. <웃음> 지휘기 게 보셨으면 똑같은 걸로 봐, 아셨을 아니, 텐데 아니, 사실, 그 놈이 그놈 같아요. 다 뭐, 원리가 뭐, 이거 턱 잡아줘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써있는 건데. 아. 그래도 어이. 어떻게 똑같은 상품을 다른 줄알았 아, 씨, 이거, 이거, 어디다 쓸 것도 없고, 이거. 뭐, 안대로 쓸까? 이렇게? 잘 때? 안 돼, 하고 뭐. 아, 이, 저기, 비행기 탈때 이렇게 하고, 이거, 이거 좋네, 이거, 이거 안 돼. 배트맨이예요? 배트맨? <웃음> 어이, 딱 좋은데 이거? <웃음> 앞에 아무것도 안보여 <웃음> 이야 진짜 아 그거 저기 뭐지? 애들 <웃음> 게임할때 눈리린 용어로 어, 쓰면 되 게임하고 딱 좋은데? 네, <웃음> 네, 머리 아플 때 아이고 머리야 아, <웃음> 아이고, 그때 아이고. 좋겠다 아이고 머리야 토킹도 되고 좋은데? 또 하나 있어요 미세먼지 <웃음> 아무 냄새 근데 <웃음> 이게 냄새 많이 나. 아 그런 원단들이 처음 나올 때 냄새 많이 나요. 빠르면 잘안 아, 뭐, 가셔요. 이거 이거 저기 햇빛에서 다말게 아, 빨아가지고 햇빛에서 잘 말려가지고 이거 해야겠네. 미세먼지로 이게 안 돼요. 되게 그 출퇴근할 때 그거 하고 다니세요. <웃음> 아 제가 또 그, 그놈이 그놈이여 가지고 사는 게 있는데요. 이게 이제 여성들 땡김이라고 하는 목주름 방지 요거잖아요. 음, 음, 음, 음, 음. 음. 야, 이. 어, 그건 뭐좀 근사한데? 이거에 비하면 뭐 이건 뭐, 네, 근사... 어, 뭐, 근품이야, 이게. 앞에 달린 것도 있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데, 어, 얼굴 사이즈의 차이로. <웃음> 이게, 여, 여성용이라서. <웃음> 내가, 아이, 덥다. 어떻게 얼굴이 이렇게 작을 수가 있지? 부상임이 많이 크시잖아요 그때는 <웃음> 아니, 이게 귀인 아니, 귀? 여기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옆으로 뒤로 가는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귀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귀. k 겨야지 thank you, thank you, t h a 이게? y 우 u t 겨야죠이 you, thank y o 요 thank you, t h 는 n k y o 아 t 씨아 n 귀에 안경 t h 겠네 キッキきヨーミキきキギヨミ